한글문서 작업을 하다보면 주 라는 글자를 적게 되는데 주 라는 글자는 글자 크기를 따로 줄이지 않아도 저절로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상단의 도구의 옆에 있는 하살표를 누르시고 빠른 교정에서 빠른 교정 동작이 체크된 걸 눌러서 취소해 주시면 체크가 없으면 주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줄을 작게 하고 싶다면 도구에서 빠른 교정, 빠른 교정 동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구의 빠른 교정, 빠른 교정 내용해 보시면 틀린 말에 가로줄가 있고 맞는 말에 작은 가로줄가 있기 때문에 큰 글씨가 작은 글씨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